이번 시간은 G80 스포츠, 니다 입고 시동을 끄고 미션일 온도를 확인합니다 100도 이상이 찍히네요 엔진 룸과 미션홀 팬 하단에 팬을 설치해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30분 정도 식힌 후 확인한 온도입니다 이제 가을이라 그런지 온도가 잘 식는 편이네요 시동을 걸어 유온을 조금 올려준 후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붉은기가 전혀 없는 시커먼 오일만 관찰되네요 역한 냄새도 진동하고요 오일팬을 개방해 팬 내부에 남아있는 오일도 모두 배출합니다 해당 차량은 상태가 좋지 않아 2회 드레인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일 배출이 끝났으면 오일팬을 다시 조립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해당 차량의 미션오일 규격인 ATF SP4 알라를 충족하며 100% 합성류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어 신유가 잘 돌도록 해주고요. 유온도 함께 올려줍니다.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최초 배출과 다르게 붉은 기가 제법 관찰되네요. 오일팬을 제거하고요. 준비한 신품 오일팬의 모습입니다. 필터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별도 필터만 교체하는게 아닌 오일팬 어셈블 형태로 교체합니다. 신품 오일팬 고정 볼트와 와셔들의 모습이구요. 필터 오링에 신유를 바른 후오일팬을장착합니다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 가체결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원을 그려가며 다시 한번 조임 토크를 확인해주고요. 2차 조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수차례 변속을 진행 후엔단의 위치에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오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로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이제 DR 75W85LS입니다. 해당 차량의 디퍼런셜 오일 규격인 GL5, 75W, 85를 충족하는 오일로 프론트와 리어 모두 동일한 규격이 사용됩니다 프론트 먼저 배출합니다 배출구의 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배출이 끝났으면 플러그를 토크체결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개방해 신유를 주입해야 하는데요 위치가 꼭 숨어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곳에 있네요 오버플러어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와셔를 교체한 플러그를 토크 체크를 하고요.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배출합니다. 마찬가지로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 후 토크 체크를 하고요. 신유를 집합니다. 와셔를 교체한 주의구 플러그를 토크 체크를 합니다. 이 TAF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있는 작업기를 참고해 주세요. 브라켓을 먼저 탈거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는 별도 배출구가 없는 형태입니다 석션기를 이용해 기존 오일을 모두 빨아들여줍니다 신유를 이용해 내부를 헹궈준 후 오버플로어 방식으로 레벨링을 진행합니다 플러그를 토크체크를 했고요 G80 스포츠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나온 오일로 가장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부터 프론트, 리어 디퍼런셜 오일, 그리고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샘플링한 모습인데요 프론트와 트랜스퍼 케이스는 끝에 이력이 없어 보이며 리어는 이력이 있는 것 같네요 가장 우측은 신유의 모습입니다 교체된 볼트와 플러그 그리고 와셔들의 모습입니다. 미션오일팬이고요. 시연전을 다녀온 후 작업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이용해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원하다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